독한 얘기 없는 독설 TV? 설천수 이사입니다. 이걸 왜 자꾸 내가 들고 있는 거야? 네, 벌써부터 엄청 덥습니다. 저도 엄청 탔어요. 엄청 탔어요. <웃음> 지금 네, 지금 뭐야? 우리 이제 7월 초인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웃음> 어, 티티 많이 나지 않아요 요. 어 그래요? 아씨,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2020년이 작년 우리 엄청 더웠죠.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저,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열사병. 이 열사병이 정말 위험해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는데 열사병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사병 어떤 강아지들 조심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막 그런 아이들 있죠. 어, 어, 뭐 누구 조심해야 될까요? 알것 같아. 반 전문가로서. 이제. 그쵸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굴 걱정하냐면 허스키 말라뮤트를 걱정해요. 뭐 그런 애들 근데 보통 허스키 말라뮤트를 걱정하는데 얘네들도 위험하긴 합니다 이~ 저 추운 지방에 살던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아이들 뭐 사모예드 시베리아 허스키 말라뮤트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더 조심해야 되는 애들 네 단두종 잎눌린 아이들 잎눌린 아이들을왜 조심해야 되냐면 강아지들이 땀이 안 나잖아요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땀이 안 나고 땀이 나긴 합니다 발바닥에 그런데 어, 체온 조절을 땀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체온 조절을 뭘로 하냐면 호흡으로 해요 하, 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바람을 코와 입으로 배출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여기가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공기가 잘 나가야 되고 아무래도 코가 길수록 이 열을 가지고 나갈 시간이나 표면적이 넓어지죠 근데 코가 짧은 아이들은 우선 가장 가장 처음으로 안에가 정말 구멍이 좁아요 그래서 코, 코도 골고 막 이러면서 이 열을 바깥으로 한꺼번에 많이 못 내보내요 그리고 열도 많이 못 가져가죠 그러면서 열사병에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열사병에 걸리면 어떤 임상 증상,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로, 근데 이걸로는 잘 몰라요. 팬팅을 엄청나게, 이 핵핵거림이 심해져요. 이게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이거는 열심히 뛰어놀아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기 힘들고요. 잇몸을 딱 들었는데, 우리, 우리, 우리 독설TV 잘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잇몸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빨갛고. 촉촉해야 돼요 근데 산책을 할때막 오늘 너무 더웠는데 잇몸을 딱 들어봤는데 끈적끈적하다 분명히 막 침도를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 잇몸이 촉촉하지 않고 끈적끈적하고 막 물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좀 걱정해야 돼요 팬팅이 심한데 여기가 다 건조하면 그리고 이제는 이거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또 비틀거려요. 이런 모습이 보이면 열사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열사병 같은 경우는 체온이 한3 9 5점오도 저는 그래도 체온계는 집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좋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게이거 요즘 우리 코 땡땡 때문에 쓰는 레이저면 안 돼요. 강아지들은 털 때문에 그걸로 잴일 수가 없어요. 심부 체온을 재야 되니까 그 우리 이렇게 앞에 쇠 달려 있는 온도계 있죠. 그거 똥꼬에 똥꼬에 똥꼬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39.1도 까지입니다 39.1도 까지고 39.4를 넘어가면 아 이건 진짜 열나는 거다 라고 볼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체온 낮춰주는 게 최우선이에요 급격하게 내려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차가운 찬물로 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체온을 낮춰 주는 게 좋고 물 같은 거 약간 이온음료 이런 음료 그때 말씀드렸죠 포카리와 물을 오대 오로 섞어서 다만 이렇게 되면 거의 안 먹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막 먹이고 빨리 응급처치 하고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새나게에서 이제 아직 안 나왔나 이거 나올 때 정도면 나올라나 차에다 절대 두고 가지 마세요. 네 난리납니다. 네 차에서 에어컨 안 틀고 문다 닫아놓고 직사광선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들은 더 약해요 이 열에 차에 절대 두고 가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정 두고 가야 되면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시동 걸어놓고 에어컨 켜 놓고 강아지 안에다 두잖아요 앞에 나와서 막 조작부 막다 건드리는 거예요 눌러서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 되면 뒷좌석에 놓되어 뒷좌석과 앞좌석을 분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망 같은 게 있어요 그런거 꼭 해놓은 상태로 아주 단시간만 차에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거 한번 볼게요 미용 여러분들 보세요 와, 여름에 덥다고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안 입고 밖에 나가서 빛을 받으면 경찰서에 가었죠아 그렇겠네요 제가 진짜 이거 느낀건데 스노클링을 재미를 들렸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놀러 갔을 때 스노클링을 하러 그 성지가 있어요, 하나우마 베이라고. 이거랑 똑같아요. 덥다고 빡빡이로 밀면 직사광선이 바로 받아버리면 피부가 더막 화상도 입고 나중에 그게 피부암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레시가드라도 입어서 뭔가 막아 주는 얇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피부가 바로 노출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받아 버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할 때 빡빡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네한테 레시가드라도 입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빡빡이 하지 말고 조금 남길 수 있으면 남기시고 빡빡이를 한다 하면 얇은 옷이라도 입혀 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크게 세가지 정도고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 이게 습할 때 근데 요즘 우리 집안에서 에어컨 많이 키니까 그래도 좀 습하면 조심해야 되는게 강아지들 피부에는 원래 세균이 살아요 근데 면역력과 균형을 이루면서 얘네들이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습하면 얘네들이 번식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피부에 대해 피부병이 여름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발바닥 이제 여름에 발사탕 빠는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 발바닥 털잘 정리해 주시고요 너무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호 도구기 때문에 자주 발바닥 잘 봐주시고 산책하고 나서 발 씻고 난 이후에 그래도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발바닥 관리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수영장 많이 가시는데 음... 특히 모든 강아지들이 수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익사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특히 또 나오는데 단두종 아이들 익사하는 경우 있어요 보통 개에 많은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코 이렇게 하고 하죠 걔는 코를 이렇게 해도 물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 라이프 자켓을 처음 해보는 아이들은 꼭 라이프 자켓 하고 수영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한, 한낮에 산책할 때는 시멘트 아, 예. 시멘트 바닥 엄청 뜨거워요. 한 번씩 네발한 번씩, 손으로 한 번씩 대보시고 너무 뜨거우면 좀 보도블록 쪽이나 보도블록도 뜨겁긴 하지만 보도블록 쪽이나 아니면 이제 잔디 위주로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여덟 시 이후 여덟 시 이후에 나가고 있어요. 네. 여름에 우리 반려견들, 우리 아이들과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겨울보다 여름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건강한 반려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여름에 주의할 점 걱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